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종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요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 자기의 종족이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래서 맹세로 하게 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보세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가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한 땅에 많은 그 신부감되는 여인들이 많은데 이 가나한 땅에서 어,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말고 어,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서 어, 신부감을 찾아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에, 아브라함의 자기 혈통, 자기 종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루까지는약 800km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있는 여인을 찾지 않고, 800km를 가서 자기 종족, 그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타협의 여지를 안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어, 반드시 내 혈통 아니면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떠한 것도 다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요구. 두 번째는 그 신부가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가서 찾아오는 그 신부가 자기가 사는 도시, 그러니까 그 갈데우르예요. 거기를 떠나서 이곳,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예요. 첫째는 갈대아 우루에 있는 내 혈통, 자기 종족이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여자는 반드시 갈대아 우루,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한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 그러면 이제 갈대아우르로 인도하여 돌아가릴까? 내가 아까 그니까 그안 오려고 하면 주인을 데리고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굴도 보여주고 뭐 상황 설명도 하고 뭐 가서 주인이 또뭐 이렇게 아니면 주인이 거기 가서 살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6절.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갈대아우르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하죠. 타협하지 않죠. 그 여자가 아들 있는 곳으로 가난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 아예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여러분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모습은 신랑이 신부가 사는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찾아서 신부를 찾아서 신부가 신랑이 사는 동네에 와서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잠깐, 신랑과 함께 잠깐 있지만, 그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신랑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고 결혼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요구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폭이... 내로에요. 좁죠 그리고 제약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음. 여러분 이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다면 따라올 여자가 과연 있을까? 음. 올 여자가 있다는 거죠 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제약되고 한정되고, 이렇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요구에 선뜻 나서는 여자가 있다고?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얼굴 한 번도 본적 없고, 어 지금이야, 뭐, 어 지금이야, 뭐, 사진도 있고, 뭐, 얼굴, 뭐, 그, 카톡으로도 그렇고, 얼굴 다 보고, 어 올수 있지만 당시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말로만 듣고 정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어, 이것이 진짜 회개한 상태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에, 나는 신뢰한다 확신한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이유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무리한 요구에 동조하는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진짜 회개한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회계입니다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회계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계한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에 무리한 요구에 반응되어지며 따라 나와지는 게 믿음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 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그세 가지 비유의 모습이에요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게깨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 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이상하다 어 여기 보면 분명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 아홉보다 뭐더기뻐하니 분명히 지금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3절부터 5절에 6절에 이렇게 쭉 보면요. 이이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이한 마리 양은 사실은 속석인 것밖에 없어요 뭐 회개했나요? 주인이 99마리를 사실은 이 경제 가치가 훨씬 더 비중이 큰데 길에다가 놔두고 주인의 소유였던 100마리 중에 그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회개한 거다. 회개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다. 주인이 찾아낸 상태, 주인이 찾아낸 것에 대한 그, 어,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게 그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래요. 양은 한게 없는데 주인이 찾았는데. 그 다음도 볼까요? 8절 보세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놀아 하리라. 1 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여인이 찾도록 찾은 한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가 저기 그 장롱 밑에 있다가 찾으니까 나 여기 써요 하고 또르륵 굴러서 나왔나요? 여인이 찾으려고 눈을 부릅 켜고 그 결혼의 지참금으로 열 드라크마로 완성으로 있어줘야 할 완성으로 열 열이 반드시. 있, 그, 내 것이죠. 백 마리의 양이 주인의 것이었기에 그한 마리가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처럼 이열 드라크마도 결혼 지참으로 반드시 열을 갖춰야 되는 여인이 찾도록 찾아 냈죠. 그래서 주인에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인이 회개한 거다 그래. 여러분, 이러, 이게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는 기독교의 설명입니다 뭘 나는 믿는다 그럼 도대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싫다여 떠난 나를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여 그 열심을 다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찾아내셨다 나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찾기음을 당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의 반응을 갖고 있는 게 진짜 회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은 주인이 주인 자신의 것을 찾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된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알시스 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우리 튤립의 제한 속죄 또는 우린 그것을 한정 속죄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우주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의 피다.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다. 제한된 속죄다. 라는 게 이게 제한속죄인데요. 알스프론 목사님은 이 제한속죄, 한정속죄를 아예 확정속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에 대하여 이미 결정하셨고 그 확정해놓은 속죄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 속죄죠 그것을 만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삶 속에 진짜 회계되어진 상태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회계되어진 자로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요구 앞에 따라 나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고 응? 도대체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향 터전을 다 부모를 다 떠나서 어떻게 종 하나를 따라서 이 800km를 또 와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올 여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도대체 정신없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확정된 속죄 하나님이 찾도록 찾아낸 자신의 소유에게서만 발생되어지는 반응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창세기 24장 4절 우리 본문 보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럽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의 의미는 뭘까요 내 고향 내 족속 어, 다만 이것이 그시 혈통적인 문제 같아요. 내 고향, 내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족에서 안에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혈통.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완전히 그 어, 그냥 내로한 그 혈통밖에 모르는 내 고향, 내 족속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칠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절이에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자이 아브라함의 그그 걸음 아브라함의 반열 속에서 이끌어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 말씀은 고스란히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의 모습이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 이스라엘 이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듭 거듭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일곱족 속그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과 그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요 이가나안 여인들이 너희 이스라엘 교회인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도 동일하게 같이 섬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진멸하라 헤렘 쫓아내라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들어가면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거짓된 신이죠.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태워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말했던 갈대아 우루에 있는 그 지금 우루 땅에 있는 여인은요. 갈대아 우루에 있고 있는 하란 땅에 지금 있는 여인들은, 어, 우상 안 섬겼나요? 사실은 아브라함 아버지 대라,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뭐, 어, 그나울이나뭐그그다 자기 형제들도 다 우상 속에 있었어요. 뭐 가나안 여인이나 우르 땅에 있는 그 여인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데리고 와야만 된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오늘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아, 지금 예, 가나안 땅에 지금 지금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말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남달라서 너희들은 깨끗하고 너희는 신앙이 좋고 너희들은 올곧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너희가 택함을 받은 이유다 조건이다 말한다면 너희에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과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세하고 그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와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와 같이 아브라함 자신과 같이 우라, 우상 속에 하나님의 에, 그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 속에 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내 고향 내 족속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길과 시선을 머물시고 그 안에서 그를 건져내실 거라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제3장 1항에서 딱 가르쳐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된 자기 백성의 수는 창세 전에 결정되어 있다. 천사의 수와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이미 확정적이다. 역사 안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뺄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게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냈는가. 은혜다.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하늘의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며느리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은 역시 나에게 하신 영원하신 은혜처럼 그도 그렇게 할 거다 내 고향 내 족속 아시겠어요 이내 고향 내 족속의 의미는 진짜 예수님의 살 중에 살뼈 중에 뼈를 그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요구입니다 종에게 지금 그 요구하는 거예요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내셔서 여기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이렇게 다루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다룰 교회가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끔 하시고 또 찾아서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가 교회에 오겠냐. 아니 교회에 오면 맨날 쓴소리나 듣고 세상을 등져라. 세상을 못 박으라. 아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눈 감고 걸으라고 하면 누가 그런 교회에 오겠느냐. 예.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상하면, 살면 답이 없어 보이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나와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반응되어지며 내 마음이 그렇게 쫓아서 나타나와지는 것. 찾도록 찾아 나를 찾아내신 이에 대하여 발견되어진 기쁨의 모습을 갖는 게 그게 회개라고. 회개는 기쁜 거예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가슴이 시원하고 얼굴이 활짝 울려 웃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육신은 쾌락과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에게 나의 살 나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나하고 살자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구나 이 기쁨이 회개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단호한 요구를 했을까 왜 이런 단호한 요구를 할수 있었을까 조금 더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우리 한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지요 함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까탈스러운 이런 단호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이유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브라함 자신을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와 우루에서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떠나왔죠. 800km 여정을 아브라함이 걷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먼저 자신에게 하신 대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자신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을 내씨에게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거기서 이삭 신부감을 그 안에 여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이 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런 단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게 말이 될수 있나 세상 원칙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된다 어떻게 하냐 날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나를 거하게 했고 이 약속 안에서의 믿음이 나를 지금 나되게 했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아브라함 내 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얻게 될 교회는 반드시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거다 아니 하셔야만 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이 씨를 갖게 할 지금 그 씨의 일을 이루었던 게 사라였잖아요. 사라가 지금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고 나면 그 씨를 이을 그 씨를 받아낼 교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믿은 거예요. 사라의 이 씨를 내열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와 이래 준비하신다. 그 준비된 교회는 반드시 이 단호하고 엄격하고 까탈스러운 이 조건의 요구에 그는 따라나선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에. 그래서 보세요. 그그 그, 그 창세기 22장 22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우리가 지금 마, 만나고 있는 성경은 24장인데요. 22장 23절에 이미 보세요. 이 나홀의 족보에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이 리부가가 누구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낸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이 거짓된 마귀가 주는 유일한 것 그것을 박살내고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찾아내셔서, 거짓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이루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수, 그 여자의 후손, 사라를 통하여, 그리고 그 사라의 장례 후에 있어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을, 씨를 잉태하고 갖출 여자, 교회 준비하신다. 준비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창색 24장을 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리부가가 준비됐잖아요. 그리고 창색 24장 60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리부가에게 축복하여르되 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씨로 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이 그러니까 리부가가 바로 이 땅을 내네 씨에게 줄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할 교회로서 그가 원수의 성문 사탄의 대적자가 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그분이 그분이다. 그 일을 리부가가 한다는 겁니다. 응?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룰 그 며느리. 그 며느리감을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또 아브라함의 필요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여자, 어떤 신부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룰 그 며느리, 그 안에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리 아니다. 우리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 부모의 입장도 그렇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남선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결혼을 향한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아브리, <웃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바른 기도 제목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약속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가 뒤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잘한대요. 자기가 믿음의 에, 기도 제목을 하고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할거잘 한대요 그런데 자기 안에 다른 기도는 다른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있대요 하기가 싫대 네, 하면 그대로 될것 같아서 네. 근데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포로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하늘 영광 보자 다 버리고 나 하나를 찾도록 찾아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찾아내셨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영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나였기에 세상의 거짓 때문에,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더러움에 거기에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하여 조건 없이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어떤 능력도 뭐도 할수 없는 이런 무력한 나를 그 십자가의 피에 흘리심으로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하심이고 복이구나. 가장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겠구나. 가장 복된 언약의 삶을 살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믿어지는 거, 그게 진짜 회개한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자꾸만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꾸만. 사역거리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 그래도, 뭘, 뭘. 그래도 간에, 그래야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보이는 복된 지위에 얻었고 그 지위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왕이 버려져요 왕이 버려지는 이유가 뭐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안에 예정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복된 선택을 받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좋아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증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이 싫지만 세상을 놓고 싶지 않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만 잘라내고 싶지 않지만 멈추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와지는 회개가 있는가? 교회는 반드시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약속에 참여되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르 땅에서 안 나옵니다 가난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정했다고요? 그런 죽어있는 문자적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삶이 여러분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두 가지 요구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왜 되어지고 많은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게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벌어지는 이는 내가 히브리인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죠. 어느 강이죠? 메소포타미아 강이에요. 강을 건넜죠. 강을 건너온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강을 건너온 자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강을 건너오지 않고 세상 원칙과 세상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갈라데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못 박는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식,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럴싸함에 대하여 나는 못 박겠습니다. 결정하고 출발되어진 인생이 교회에요 강 앞에서 머물머뭇거리면서 강을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를 때 거기에서 오는 희생 헌신 손해 아픔 눈물 각오하고 강을 건넌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며 그가 어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며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서 어떤 해방과 승리를 맛볼 것입니을 내가 강을 건너왔나 나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나는 마음의 결단을 냈는가 나는 믿는가? 나는 진짜 회개한 상태인가? 교회만이 이 싸움을 한다고요. 세상은요, 불신자는 저 자연인들은요, 세상 원칙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 자신의 살아왔던 터전을 등지로 등뒤로 하고 왜 떠납니까? 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그 어, 그 사람을 찾아서 이 800m 킬로미터를 떠나 따라났습니까? 바보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바보예요. 왜? 하나님이 바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의 타산에 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하잘것 없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했으며 당신의 희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다 쏟아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여전히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천재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처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비분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희생과 수고에 대하여 내가 따르겠노라 하는 소수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많은 게 아니라 너희가 작은 이유라 너희가 작은 이유라 그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가치를 파묻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여야 아,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반응인 회개와 관련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거구나. 우리가, 우리가 뭐 어떤 봉사나 뭐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내가 강을 건너온 자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대하여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받고 나는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진 자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 앞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와지는 뭐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음과 회개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은 교회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든 그가 그가 뭐 식당 봉사를 하든 그가 뭐, 뭐 돈을 얼마를 내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늘 영광 보자 떠나서 그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이 일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는가? 나는 이 사실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쓴자요 말씀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자요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도 감수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한자요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로 있는가?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믿습니까?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나를 데리러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아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격적 반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간절히 구했던 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천국 가니. 아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가슴 안에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이 싫다 떠나왔던 그이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어둠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죽도록 찾아오셔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나를 하나님이 발견해내셨구나라는 이 깨달음 이 깨달음 속에서 나와지는 나의 인격적인 반응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답답한 이 지경 속에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 질병 속에도 이 문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논적 없고 아니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내신 사실 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고야 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그 부름에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손해가 오겠죠 여러분 당장 손해 오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주일날 가서 일을 하는 것과 경제적 손실은 반드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죠? 네. 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짜 회개한 겁니다 이 믿음의 복된 여정을 여러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잠깐 뒤에, 잠시 잠깐 뒤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가슴 앞에 파묻혀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